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간단히 목표를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략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저기 음 늙은 조각, 총각도 와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제 임무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잠깐 부처님 말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으시고 세내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테면뭐 글을 적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별심이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인 에... 문자에서의 벗어남, 아르마리 분별에서의 벗어남과 부합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불교 교학, 불교 철학을 할 때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기 때문에 분별 떠나는 공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책에서 벗어나고 적는 거에서 벗어나서 같이 하는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어, 때문에 직심, 곧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쉬어, 쉬어, 쉬어. 어, 간단히 천태교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객관세계는 있다, 없다 객관세계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몇 주째 천태교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사상인데 법화경사상을 전태지자 스님께서 집태성하고 정리해놨기 때문에 법화경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천태교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태교학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는 여러 가지로 뭐 지관상 순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신앙적으로는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을 붙잡고 매달리고 그품 안에 앵기고 하나 되고 이러면 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주의 이치에 부합될수 있다고 하는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또 천태교학의 궁극적인 하나의 그. 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고 이 오케이 땡큐하겠습니다. 그래서 천태교학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에, 삼재원용 일심삼관 같이 한번 해봐요. 삼재원용 삼재. 일심삼관 음,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체 쉽게 얘기하는 회유 스님이니까 잘 들으면 이해가 될수 있는 내용이다. 삼제는세 가지의 진실된 것, 이세 가지의 진실된 것이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 우주의 실상이고 음, 이것이 원융 하나로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 가, 중, 공제, 가제, 중제가 삼제예요 삼재. 3제. 네. 수제 풍제 화제 삼제도 삼제지만 공은 가중이 진실된 것이고 이 진실된 것은 하나로 통해 있다라는 것이 삼제 원융. 원흉, 원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형태가 없지만은 본질은 공이다. 우주 삼담마상이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 내재되어 있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이 무엇이냐 공성이다 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연생 인연멸 조건생 조건멸의 가라는 것은 가유적인 것 임시적인 것 모든 보여지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연생, 인연멸, 칼리적인 것, 임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잘생긴 회의수님도 임시적인 것이고, 또, 조금 덜 생긴 우리 김변도 임시적인 것이고, 많이 가진 우리 대종성부살림 재산도 임시적인 것이고, 없는 아, 나도 임시적인 것이고 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한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가일적인 것, 임시적인 것. 그래서 거짓, 가짜, 가재가 이제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 임시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고 임시적인 것은 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어, 가변적이지 않다. 어느 쪽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 해서 이제 공과 중, 어, 중재다. 이세 가지가 뭐라? 우주의 실상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천태 지자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에, 경전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다? 화음경, 금강경, 등각경, 원각경? 법학형을 뭐 중심으로 해서 <웃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하는 것을 또다시 뭐라고? 일심 삼관 그러니까 마음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공성을 알아서 공성이라는 건 항상성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항상성 영원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니 형태가 없는 것이요 어, 이 형태가 없는 것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항상성, 영원성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전부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여기로 알면 안 되고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얘기고 어, 그현상계엔는 전부 가유적인 것, 임시적인 것이니 붙잡고 매달리고 어, 애걸복통을 하고 어 사내 못사내 그러고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일이 아닌 것이다 전부 가유적인 것, 임시적인 것 이것은 망상이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여몽환포형이다 망상이다 허상이다 그걸 붙잡고 되네 안 되네 할 필요가 없다 아,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공, 가, 임시적인 현상을 잘 수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응? 네? 그러니 공성에 치우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 가성, 임시에 치우치면은 물질주의에 빠지니까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중재 이렇게 이제 이세 가지는 서로 원흉에 있다 하나로 통해 있다 공이니까 색이요 색이니까 공이고 공과 색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중이다 이것이 하나로 통해 있다 이 삼재 원흉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세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 한번 뭐 보겠어요 나가면은 탈탈 탈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또 다시 에, 뭐냐면 에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소하고 어, 이제 어쨌든 그래도 듣는 게 중요해요. 에이? 이것을 삼재원용 일심삼관이다. 그래서 일심삼관을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는 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어, 순천자가 돼야 된다. 이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진여라 그랬지. 그래, 진여 진리와 같이 돼야 된다. 에이? 에이, 이 원용법성으로. 어,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가 중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집착 없음, 머물음 없음, 무상 무아. 다시 된다면은 예, 초기 불교의 부처님 당시의 무상 무아를 좀 세련되게 품 있게, 지적이 우아하게, 좀 진보적이게. 이렇게 이제 설하는 것이 이 삼재원융이에요. 그 무상무화하고 이게 다르지 않아? 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의 특징은 머무름 없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주 삼남만상그 어느 곳에도 머무름이 없는 것이고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자아가 없는 것이고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를테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유독히 삼나만상에 머무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유독히 부여잡고 머물러 있는 중생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누군누구어 나나나나 똑같이 다이그 <웃음> 음? 저기 삼계육도의 중생들. 무지부명에 쌓이는 중생들이 자아가 있는 줄 알고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사상에 머물러 있고 습관에 머물러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에 머물러 있다. 네? 그러니까 <웃음> 김변이 어떤 여자한테 실련을 당해가지고 슬퍼. 근데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 왜 기쁘냐면, 에, 남이 일테면, 알콩달콩 사랑을 나는 거 보면은, 속이 배가 살살살 아파. 어, 그 그래 나는 기뻐. 그러니까, 김변이 슬픈 것은, 김변의 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 그 여자가 나한테 안, 안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슬퍼. 기뻐. 여기서 이제 객관성은 없다. 객관적 세계는 없다.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부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뭐 좋고 나쁘고 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오른니그러니는 전부 자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인데 자가 있다 없다 세상 만물이 전부 임시적인 것 가위적인 것인데 자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중생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얘기예요 어, 그러면 무만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따라서 하세요 유식 유식 오징유자, 알식자 해가지고 유식인데 이 여러분들이 유식을 공부하면 기가 막혀 재밌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인데 객관 세계가 없고 오직 주관 세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 생기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지적이고 에, 보기만 해도 에, 아까운 회일 스님 같은 어, 인격적으로 완성된 이런 인물이 에, 있다. 맞죠? 그런, 이런 인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배고픈 사자가 나를 보면은, 잘생기고, 우아하고, 지뿔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먹거리로 봐, 먹거리로. 사람으로 안 봐. 인격체로 안 보고, 어, 스님은 지풍나 스님이요. 스님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는 먹을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이를테면 광신도 기독교인은 사탄 마구니로 볼 것이고 내가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구니는 없어져야 될 존재, 악의 존재 이렇게 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를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장광설 이를테면 지적이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핸섬하고 늘씬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객관적 실체는 뭐냐. 여러분들 생각처럼 지적이고 우아한 스님이 객관적 실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될수 있고 에? 내가 아니면 사탄도 될수 있고 전부 이건 주관세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주관세계에서. 오직 유자. 객관세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자. 아식자. 이제, 예, 오늘 49제 초제를 지내는데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슬퍼요, 안 슬퍼요? 응, 어, 쬐끔 슬퍼, 쬐끔. 내가 사실을 알아, 쬐끔. 한 3일간 슬퍼.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으면 우주가 찬란하게 잔치를 벌려요. 왜냐면은, 내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히고 유기물이 되면은, 거기에 만생명이 중중무진으로 에너지원을 멜로 삼아서, 거기에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주가 잔치를 벌려. 그러면 죽음은 슬픈 거요? 예 기쁜 거요? 슬픈 건 전부 지 세계에 있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오. 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유식 오직 시간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괴롭다 슬프다도 오직 시간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객관세계는 없어요 객관적 진실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 전부 자기 주관에서 펼쳐지는 아, 아이 내가 죽으면 잔치 벌리는 사람 많다 함께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이때게 그냥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부 주관세계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에또뭔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김 변이 왔으니까 남 남자 얘기를 좀 해야죠. 군 남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를 제일 재밌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구 얘기고 하나는 군대 얘긴데 하나 더 붙으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게 있어요. <웃음>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술한잔 하면 자기 군대가 제일 빡시고 힘들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자기 군대 얘기를 막 하고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까 방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객관세계라고 하는 다른 부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만 존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겪은 것, 그것이 제일 힘들고 제일 이제 에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객관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겪은 세계만 존재하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방위가 가장 힘들었다도 정답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어. 이제 아 요즘 층간 소음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싸게 내놓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 층간 소음이니 방음이니 이런 것들이 옛날 건축에서 이제 가능했을까 가능은 뭐 가능해 겨울에 문틈으로 황소 바람 들어오고 그랬지 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도 우리 집에 내가 에, 궁, 궁, 궁궐에 살았잖아요. 궁궐에서 살았는데도 자고 나면은 자리끼라고 하는 물이 얼었어요. 실제로 겨울에 문 닫고 자는데도 방불 떼고 자는데도 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음이 됐겠어. 뭐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재밌게 잘 살았고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작은 문제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소음을 낸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고 그걸 듣고 어, 이제 짜증이 나는 사람은 도저히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소음이라고 할수 있느냐 살고 못 살고 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대시벨을 가지고도 내가 그게 민감하면 그게 잠을 못 자는 것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경험 있죠 여러분도? 경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예를 든다면 무슨 뭐에 에, 그날 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 날이 있으면 은 작은 소리에도 평상시에 전혀 안 들렸던 냉장고의 소음도 되게 크게 들려가지고 냉장고 선을 빼놓고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나 <웃음> 내가 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임대법당에서 그, 그러니까 그 창문 하나 있는 것 거기에 도로 대로변에서 그 많은 소리가 나고 또, 한쪽 변에, 벽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슨, 암튼, 그, 이제, 무슨, 뭐 그, 후암 같은 소리가 막 나고, 양쪽에서 난리, 썰라움드로 소리가 나도 나는 거기에 민감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나이가 먹고, 혼자 사는 세월이 오래되니까, 어느 날은 잠이 안 오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인지 몰라. 어. 그러니까, 요는 소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 객관적인, 이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가 기분 좋아 봐. 땡크지다가는 소리도 좋다고 해보려고 잘 자고, 지가, 지가 민감하면 1dB를 갖고도 사내못 사네. 그러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세계에서 펼쳐지는, 이걸 이제 부처님은 유식. 오 지금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 네가 망상을 피고 혹에 걸려 있으면 일데시벨 가지고도 사내 중네 그러고 네가 걸림이 없으면 저작거리에서도 그 달림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오. 응.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부부 얘기하면서 사방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것이 없다. 니가 거기에 걸리니까 그런 것이지, 서방이고, 남방이고, 돈만 잘 벌어다 주고, 딴짓만 안 하면 된다, 오케이? <웃음> 네, 신경쓰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해라, 그냥 기도나. 붙잡고 뭐라고, 그냥, 왜 그러냐, 해봤자 시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모든 게주관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이니,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벗어날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부처님은 전부 무너뜨려, 전부 무너뜨려. 무너뜨리는게 뭐냐면은 너를 무너뜨려라. 네가 만들어네 업성 그 업성의 세계를 무너뜨렸을 때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무너뜨렸을 때 자제함이 있는 것이고, 무너뜨렸을 때 거기에 에, 즐거움, 괴로움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는 것 에, 왜냐하면 하나를 세우면 그것에 좋다 나쁘다가 되는 것이니 하나를 세우지 않으면 좋다 나쁘다가 사라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유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허상에 끄달리지 말고 네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니 네 세계를 예, 버리고 비우고 바꾸고 그래서 자제하고, 이게 이제 에 공성이 법성이요, 법성이 자제함이요, 자제함이 우주 산담만상을 만드는 것이, 우주 산담만상은 걸림이 없는 것이니, 너 또한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붙여 또 법, 에 법신, 법 장조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심상관 마음으로 어세 가지를 관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복잡하게 뭐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다그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 예를 하면은 어 기도고 수행이라는 것은 복잡할 것이 없어요. 하나만 추구장창으로 그냥 파면 은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를 스님네들은 가나선이니, 뭐, 요, 화두니,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스님들은 염불로 하는 것이고, 일부 스님들은 유파사나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뭘로 한다? 그래, 염불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염불 기도로. 근데 염불 기도가 여러분들 참, 낮은 단계의 수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따로 사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왜 그러냐면 이제 불교사에서 보면은 불교사에서 이그그 그 선불교가 중국에서 비롯됐잖아요. 근데 선불교가 사라져 버렸어. 응. 어. 그리고 지금 남는 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한국은 선불교가 좀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 남아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불교적 수행 형태는 연불밖에 없어 연불 연불 왜 그러겠어요? 아이 생각을 해봐 돈돈 돈 벌기 바쁘고 시간을 다퉈서 응?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앉아서 이먹고 하고 있어요 각시한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할수 있는 것 일심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염불이지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염불하는 거예요 그냥 염불 연불. 항시 염불하는 거야 그냥 지장보살, 관선보살, 신묘장고 대단라니 그거 했다가 좀또 이제 좀 심심하면 아미타블도 찾았다가 그것도 심심하면 대세지보살도 찾았다가,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교학이라는 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많은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많은 직입 곧바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관음 찾고 지장 찾고 화도 찾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제는 어디서나 어, 거짓말이 아니오.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그 어려운 원효 성사잖아요. 원효 보살이고 그 어려운 일테면 뭐 대승 기신론 지필하고 해석해놓고 다 별짓을 다 했어도 결국은 원효 스님도 아미탑타하고 돌아다녔어. 염불해라고 염불하면 끝난다고 염불하라고 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뭐, 천태 교학도 좋고, 이를테면, 뭐, 에, 반야부 6백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에, 이것저것, 이제 공부도 괜찮습니다만은, 결론은 뭐냐면, 언제나 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놓지 않아야 돼요. 어, 기도는 일심이요, 일심은 하나됨이요, 하나됨은 우주와 하나됨이요, 법신과 하나됨이요, 부처님과 하나됨이요, 망상을 내려놓음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 없는 것이 하나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대자자 믿는 것이다.